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보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에 무엇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광명체들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광명체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낮에 보고 있는 것은 성경대로 말하면 큰 광명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설명할 때큰 광명체인 그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할 때 굳이 큰 광명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큰 광명체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고 있다 또 많은 별들을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 낮에 보고 있는 저큰 빛을 바라는 저 태양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밤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그리고 수많은 별들 하늘에 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저 별들 그런 이야기들 이 있잖아요 자기야 저 하늘에 있는 별좀 따줘 <웃음> 정말 별 따왔다 면 큰일 나죠 네, 지구가 멸망할 겁니다 네, 그 별들 밤에 저 하늘을 보며 정말 시를 쓸수 있고 네,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 별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어,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 커다란 어떤 물체저 하늘에 있는 천장에 다가 하나님께서 딱 만드셨고 뭐 밤에도 어떤 물체를 딱 만드셨고 별들, 수많은 별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작은 사탕 같은 그것들을 다 하늘 천장에 그냥 박아 놓으시면 그냥 놓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을 비추라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이나 뭐 책을 본 것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 해와 달은 정말 어, 전래동화에 나오는 온누이가 어, 이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서 어, 해님과 달님이 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저 태양은 이렇게 해서 생길, 생긴 것일 거야. 저 달은 어, 어떤 신일 거야. 다 각자가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두잖아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다 각자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됐대요 이걸 누가 봤냐 이 말이죠 의학적으로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태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태양이 도대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에게 빛을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태양이 지금 빛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생긴다고 그러죠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네. 네, 믿음은 정말 드름에서 납니다. 제가 그것을 요즘 많이 경험해요. 제가 어 2, 3년 전만 해도 어떤 흔들렸던 문제, 어떤 힘들었던 문제를 지금은 더 이상 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어, 힘들어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어,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믿고. 믿음과 저의 불신앙 사이에서 계속 싸워왔거든요 근데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게 됐느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정말 힘이 있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대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수 있어요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영화를 만들고요. 또, 우상숭배를 하고,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에리안 운동. 아십니까? 서부에 어떤 외계인을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외계인만 찬양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각자, 뭐, 각가지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나무, 목상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뭐 이상한 그림, 이상한 물건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혼합적인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어떤 별뭐 어떠한 우주 어딘가에서 외계인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모여서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실존이에요 우리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밤에 달박은 밤에 정화수를 떠놓고 손을 빌면서 아 우리 아들 과거 급제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정말 창조한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시로서 정말 그 신이 우리를 창조한 신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라이 진리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의지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그 의지할 거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 사람을 아무리 의지해봤더니 맨날 배반만 하더라 맨날 어, 나를 힘들게만 하더라 그래서 이제 돌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금신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나무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러한 진짜 우리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창세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처음 주었을 때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구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랐을 테고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고 또뭐 과학적으로 뭐 은하계가 어느 정도 되고 별들이 몇억 개가 되고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늘을 보면서 아마 궁금증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낮에 저렇게 뜨겁게 내리쬐는 저 태양 밤에 아름답긴 하지만 저 서늘해 보이는 저달 그리고 도대체 저 하늘에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은 도대체 뭘까 고대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고 또 우리가 하늘을 믿는 그러한 본성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고요 또 하늘에서 어떠한 번개를 치거나 비를 내리거나 또는 맑거나 이러한 날씨 변화에 의해서 이 밑에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 저것은 아마 신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자. 뭐 바벨론에서는 뭐 아누, 아켄 뭐 이러한 신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라라는 것이 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더니 어떠한 신이 있습니까? 바알이 있습니다. 또, 아브람, 아브람 때부터 섬겼던 신이 있어요. 바벨론 수메르 지역에. 달의 신이 있죠. 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신데, 철자도 같아요. 신. 여신도 있습니다. 여신. 이스타르.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타르. 나중에 아스다로. 나중에 아프로디테 되죠. 그 다음에 비너스. 네, 다 같은 신입니다. 이 이스타르. 이러한 신들을 섬겼어요. 다이 별을 섬기는 신입니다. 달의 신이에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러한 신들을 섬겼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유, 요술램프, 그 신밧드의 모험 보시면은 램프에 바바 있잖아요. 램프를 이렇게 손을 비면 이렇게 요정이 딱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요정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요 나에게 어떠한 소원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의존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나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조절하는 거죠. 우리가 금신상에 왜 무엇을 갖다 바칩니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뇌물을 줄 테니 내 아들 대학 보내줘. 내가 제주도까지 와서 하루 밤코 만졌으니까 이 정도 정성을 들였으니까 내 손주가 아들이 되게 해줘 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인들 교회에 나오는 그 교인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처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 전도할 때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전도했어요 가장 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전, 굉장히 급진적인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랑 똑같은 겁니다 당신 죽으면 정말 좋은 곳에 갈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당신은 불구덩이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오면 맛있는 것도 줍니다 점심도 주고요 아이들에게는 솜사탕 전도, 사탕 전도 저희도 그런 식으로 다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사탕으로 교회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 동안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내 회사가 이 정도 잘될 거야 내 자녀가 이 정도 잘될 거야 그래서 정말로 잘 되면 자기가 헌신을 해서 그렇게 된줄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금하고 내가 이 정도 헌신했더니 우리 회사가 이 정도 잘 됐구나 아, 역시 어, 치성을 어떤 신도 부정하지 않아 치성을 어 모든 신들이 그걸 보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돈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한들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나 신현덕을 대신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나는 신현덕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내가 목사고 뭐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1 1절 드려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면 지옥 간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두큰 광명체와 또 별들을 만드셨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요 뭐 외계인이 있다 없다 뭐, 태양이 신이다, 우상이다. 태양에게 가서 절하고, 막 태양을 막 제사하면 태양이 내 마음에 맞춰서 뭐 빛을 비춰주고, 그렇지 않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태양과 달과 이 모든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지구를 비추기 위한 거다.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17절에 반복되어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해와 달과 별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지구를 비추는 겁니다 이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14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여러분 광명체들을 창조한 첫 번째 목적 낮과 밤을 나누는 겁니다 삼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낮과 밤을 나뉘는 거예요 자두 번째가 징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징조, 징조라는 번역은 좀좀 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어성경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인 여러분 사인이 뭡니까? 미국에서 살면 은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사인은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우리가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정표가 나와요 왼쪽으로 올라가면 신시네티 오른쪽으로 그냥 그대로 직진하면 렉싱턴 이게 이정표입니다 사인의 역할은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사인이다 어떠한 사인이냐? 계속해서 보시면 계절 첫 번째, 계절을 나타내는 사인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매일마다 뉴스에서 기상 관측을 듣습니다 기상 관측을 듣기 때문에 아 오늘 날씨가 어떨 것이다 한 주일 날씨가 어떨 것이다 그걸 뉴스를 통해 알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TV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TV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 다음에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고대 사람들은 달력도 없고요. 시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계절이 지금 바뀌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 모든 것을 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TV나 뭐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다 만들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멍청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겨울 하늘과 밤, 어, 겨울 하늘과 여름 하늘이 다릅니다. 예, 별의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구나. 날과 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의 목적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뭐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 창조하시고 내가 이것을 창조했다고 라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네, 그게 아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그 나라에, 그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너희들은 마음껏 살아봐. 니나노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유목민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 농사 짓고 잘 살아봐. 그래서 계절을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시간에 따라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예배할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나를 예배해라. 6월절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요? 아 이제 내가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우연히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으니까 6월절이 그냥 그때 생긴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예정돼 있었어요 모든 날들이 6월절, 무교절, 초막절 다 예정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절이 바뀌고 있고요 날이 바뀌고 있고 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두 번째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3위의 하나님이 어느 날 회의를 하시더니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만 내려가라. 내가 널 파송할게.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일하셔서 예수그 크리스토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딱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하며 받은 가장 귀한 말씀이 뭐냐면 모든 시간, 모든 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8절 말씀을 보세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광명체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면서 계절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겁니다.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대요. 자, 근데 이 광명체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낮과 밤, 이 계절과 날과 해가 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이걸 주관하는 거구나. 가 아니라 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진짜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하는 동안 또는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에 출애굽을 했더니 뒤에서 따라 애굽의 군대들이막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지 말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을 확신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전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한 거예요 제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을 비추어 봤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셨을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처럼 저는 어, 다사다난하고 에, 정말 정신없었던 그런한 주를 보낸 적이 제 인생 가운데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교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차가 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계기판을 보니까 <웃음> 계기판에 이열 게이지가 있잖아요 열 게이지가 하이를 넘은 거예요. 음. 여러분 하이와 로우 표시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중앙에 있잖아요. 근데 하이 표시가 이제 빨간 선이 있는데 하이라고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있는데 그걸 아예 넘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근데 계기판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이러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보니까 지난 바로 전날 토요일날에도 이러한 소리가 났었어요 차에서. 어쨌든 이제 지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차를 끄고 이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차가 오버히시 된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면 어, 엔진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떡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어, 엔진을 버려야 되는 거죠 폐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차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새 차처럼 깔끔한 차입니다. 이제 9만 8천밖에 안된 차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고칠 수 있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어, 아는 목사님과 함께 진단을 하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또 오버이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아에 갔습니다. 기아에 가서 이제 하루를 놓고 진단을 하고 고쳤습니다. 네, 천불을 들여서 고쳤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게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나왔는데 또 오버잇이 된 거예요. 천불을 주고 고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천불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속이 어떻게 해서 천불이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마자 이제 오버잇이 또 됐다. 그런 후서는 다시 진단을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진단 하니까 네, 엔진이 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를 주고 고칠 수 있냐 제가 쏘렌토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아끼는 차였어요 제첫 차였고 네,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인 차였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티메이 네, 9,800이 넘었어요 네, 저희 심장이 어땠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막 할부가 끝났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엔진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자매에게 전화했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하나자매에게 가서 네, 이 기아 소렌토를 넘기고 이제 새 차를 주문을 했죠 이제 소렌토보다는 작은 차를 주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주문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아 어떤 기계에도 정을 들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좀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다 보니까, 어, 저에게 오히려 은혜가 됐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기아가 차를 잘못 만들었지. 어, 기아가 집어, 집어넣었지만, 잘못 진단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됐지. 내가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진화론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모든 인생 만사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이러한 우연은 내 인생에 있을 수 없어. 내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고쳐잡을 거야. 기아를 아마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크레임 걸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이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내줄 때가 됐나 보다 <웃음>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 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네, 기도하고 묵상해요 야 차를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것도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뭘 보여주시고자 이러한 일을 행하실까? 계종에서 묵상하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또다시 차가 이렇게 되면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발이 묶이잖아요 차를 빌려주신 분이 계셨고 해가 질 때까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제 차를 함께 고쳐주신 분이 계셨고 그 밤에 저를 잠깐 집에 들여보내주신 분이 계셨고 지난 봄에도 제 차가 문제가 있어서 인디아나폴리스의 도로 한가운데에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불현듯생각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셨죠 도로 한가운데 차가 섰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제 차를 밀어줬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 가만 생각하니까 햄버거 가게가 있었어요 햄버거 가게에서 제 차를 보고 있다가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줬고 경찰이 와서 제가 저희가 떠날 때까지 밤 9시인가 10시인가 그때까지 계속 저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인디애나폴리스를 계속 왔다 갔다 계속했죠 어떠한 고난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가장 흔한 반응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났지? 불만을 하고 욕을 하고 싶고 화가 나고 근데 정말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가만히 고아처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다는 것을 알고 삶이 우리 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항상 띄엄띄엄 듣고 띄엄띄엄 읽으면 아무리 말씀이 정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염려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굉장히 많은 예를 들었어요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차가 그렇게 됐을 때저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어 재벌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면 열심히 차를 관리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열심히 차를 관리했어요 엔진 오일을 제가 스스로 갈았습니다 미션 오일을 제가 스스로 갈았어요 왜냐하면 은 다른 데 가면 재생 오일 간다고 그러지 제 나름대로 차를 굉장히 아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진 쪽은 예우가 없더라고요 왜 어떤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아니,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정말 고민하면 키를 한 자라도 더 잘할 수 있게 하겠지. 저희 처형의 요소 고민은, 어 처형의 이 자녀의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들을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키가 어느 정도 자라겠다는 라게다 나온대요. 근데 이제 키가 어 많이 크면 175 정도 됩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 남자 키가 175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속상해하는 거죠. <웃음> 근데 이 키를 자라게 할수 있느냐고요. 사람이. 잘 먹고 잘 크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저희 아이가 처음에 두상이 굉장히 이뻤어요 지금도 이쁘긴 한데 제 아내가 계속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옆통수가 튀어나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볼 때마다 제가 옆통수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여보, 여보처럼 옆통수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무시하고 있다가 또 가만히 보니까 옆통수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 뼈가 자라는 것 같아 얼굴은 안 크는 것 같은데 머리통이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저희가 염려하는 거죠. 네. 근데 누가 그것을 염려함으로 옆통수는 들어가고 뒤통수만 나오거라 이렇게 할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다 있으신 건데. 2 8절 말씀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부자였던 그 왕이 입었던 옷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려한 옷근데그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냥 재로 없어지는 들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궁에 던져지는 그냥 땔감으로 쓰여지는 그 들풀들 그러한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하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솔로몬의 그 옷보다 더 화려하게 입히는 그 들풀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너다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염려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아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했나요? 시편을 하면서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렇게 어느 날제 아내는 이제 열심히 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세끼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그 유명한 삼식입니다 집에서 세 끼를 먹는 제가 회사 출근 안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여 계속 이제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집안 청소를 하고 막 밥을 합니다. 일할 때는 또 일도 갔다 오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해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보 밥 먹어 그러면은 나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그냥 보면 어떤 모습 같아요? 책 보다가 노래 하다가 아내가 밥 먹으러 가면 나가서 밥을 먹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야 당신의 삶은 정말 너무 은혜스럽다 배짱이 같아 <웃음> 밥 먹으러 가면 그냥 나가서 밥 먹는 거야 노래하다가 밥 먹으러 가면 나가서 밥 먹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것이 정말 은혜로운 삶이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개미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오 배짱이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제가 개미처럼 살아야 돼요? 배짱이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살든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막 단기 성교 나가고 열심히 막 8시간씩 기도를 하든지 간에 저희들의 마음만큼은 정말 염려함이 없이 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말 배짱이처럼 살게 해주셨어 죽는 그날에 나의 삶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어 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